여러분 노력하면 다 되어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제 네. 정말 노력해서 안 되는 겨, 네.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봐서 저의 어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음. 됐으면 었 네, 좋겠습니다 지고 뭐 형, 지코 오빠, 지코 친구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먼저 스타트하기 위해서 네.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음 그냥 시작하는 거는 일단은 뭐라도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향이 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건 없어요, 사실. 음. 네. 아, 네. 뭐, 랩은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돼 이런 거는 <웃음> 없어요. 그냥 카피 랩을 하면서 시작해도 되는 거고, 음. 그냥 가사를 뭐, 시를 써봐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물이 아. 나왔어. 그럼 정말 데모 시트를 만들어서 <웃음> 누군가에 갖다 주려고 직접 움직여 보는가. 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모든 걸 그냥 이렇게 아. 실천. 생각만 하지 말고 나와서 살아봐라 이번에 네, 고통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고통과 우여곡절이라는 거는 네. 살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예요. 맞아요. 그냥, 그냥 당연한 거예요. 숨 쉬듯이. 와. 근데 그게 아, 어, 나 오, 다칠 것 같아. 네. 오, 앞에 가다가 이런 거 장애물 있으면 어떡하지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단 숨 쉬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호흡을 다 쓰면 죽을 테니까. <웃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음. 닥치는 어려움들이나 맞아. 내가 겪어야 할 고통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음. 버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잣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너 이러면 안 돼. 음. 이거 아니야. 음. 이건 아니고 뭐가 아니야. 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참견하고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는 주체가 일단 스스로가 돼야 되고 그 명령을 한번 스스로 이어봐야 돼요 음. 나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말아봐 한 다음에 그걸 한번 이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존감이 생기고 음. 의기소침할 일도 줄어들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음. 왜냐면 내가 내 말을 증명해봤으니까 맞아요. 대신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거를 분노나 원망으로 해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그거를 오로지 그냥 자신한테만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밖으로 보지 말고 그거를 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지 말고 쟤는 음. 저렇게 되는데난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네 그리고 거기를 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시작이 망설여져도 일단 시작하라 시작하는 방법은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다 다만 결과물이 나온 후에는 이게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를 혼자 생각하지 말고 실천을 통해 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자 고통과 괴로움은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 여기며 받아들여라 외부의 잣대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본인만의 잣대로 실행하고 증명하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외부 탓을 하지 말고 오직 자신 안에서 문제와 해답을 찾아라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책임지자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래퍼 중 한명인 지코의 인생조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